몇 개월 일찍 찍는 줄 알겠어 아 아니에요 6월이면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6월이면 3월에 저랑 3월에 준이 3월에 생일이죠 생일 안 물어봤다, 요다야, 요다, 이야, 이야, 요 근데 형, 네. 정한이 형 네네. 이게 카트라이더랑 살짝 다른 거 같은데? 네발 자전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타고 이제 경주를 할 겁니다 우와 오늘 벌칙이 뭐야, 오늘 벌칙이 지는 사람이 이거 타고 집에 가게 또 개인전, 아이템전이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아, 스피드전과 아, 아이템전이 아,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으로 진행할 건데. 네. 오늘 여기서 이 있잖아요. 네. 하고시고요 네? 아, 야. 야. 어, 그, 아니에요. 저희 아, 매니저. 형. 얘기 다 됐어요. 저희랑은 아,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 세차를 아, 하는 아, 방법은 저희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세차를 세차다고 그럼 이기는 걸로. 오케이. 야, 이 무조건 이겨야겠다. 저요 뭐? 돌고 오기 3점 분6 느리게 하자 느리게, 느리게 가, 자 느리게 가 아씨, 이거 뭔데? 어? 야, 도, 야, 돌고 야, 야, 나. 야 돌고 기 돌고 기 돌고 기나 <목소리> 들고 기라고 들었어 아자못 하고 이래야조시아 뭐야? 야조아 무슨 있어 여기? 찍고 와야 된대 야 순서대로 서봐 나 5등 나 7등 7등 너 6등이야 야 조슈아 너 꼴찌잖아 가! 오케이 오케이 야안 돌았어 이형 이미 늦었어 아 자전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안돌아어 이형 아직 안 돌아왔어 뒤에 야 괜찮아 그렇게 들어와도 쉬어 꼴야나 이제 가만 안돼 그러면 저런 것도 개심자 좀 줘야 돼요 대박이다 뭐예요 여섯 명? 봐봐 아, 아, 이거야 오 어, 민규까지다 이거 민규까지 아, 팀이야 아, 우리가 팀이야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아씨 컴야 좋네 우리 어벤져스인데? 세차하기 싫으면 진짜 승복을 가지고 해야 돼알겠지 아, 아, 안녕 중계도 동시에 하고 있죠? 가자 가자. 빨라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버너는 달려 달려. 뒤에 수차, 쫓아와, 쫓아와, 쫓아, 달려. 어디? 어디? 어디? 아, 도개마 뭐해? 더달려형더 달려. 지금 늘려, 늘려, 늘려. 빨리. 우와, 진짜 잘해. 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옛날 도시라. 옛날 도시라. 옛날 도시라. 야, 도개마 뭐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먼저 갈게 아니면 아, 어, 먼저 가, 먼저 가. 갈수 있어, 먼저 가. 아, 형 빨리 알려줘! 잡아라! 잡아! 피디님 달려! 오, 예아. 오, 예아! 예. 예. 아, 아유, 너무 어려워. 발이 걸려. 조겸이 <웃음> 아니 나 이거 발이 너무 걸려서 안나가죠아 이게 삼성동 갈치발이 여기서 안 좋네 삼성동 갈치발이 우지야 화이팅! 준이 화이팅! 최대한 예, 다리가 형 인코스 중요해 인코스 우지 형 잘할 것 같아 우지 잘할 것 같아 아준이가 아, 진짜 그런가? 빨라 구 and 치 구주 앤 구치 오 날씨 날씨 민규야 줄 막아 민 잘하는데?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민규 뭐야? 야왜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어. 야 민규야 인코가 좋아 좋아 좋아 좋 운전 잘한다 뭐. 다시 다시 코너 보라, 보라 코나고 있어 어, 좋아 잠깐 어, 어, 야, 잠 현석이 형 아니야 현옥 되지마 현옥 되지마준영 잘한다 아, <웃음> 준영 <준형> 잘한다 준형 야재형 뭐야 여기서 감 잡은 거 맞지? 이제 그냥, 그냥 반칙해 너는 야 이거 버려야 되지 어 뭐야? 저로가 어떡해? <웃음> 야 이거 버려야 되지 어 뭐야? 저로가 어떡해? 야! 유지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형 유령을 잡는 거야 이지 뒤로 가! 뒤로 가! 어, 그렇지! 결에 우지 형이 잡힌 야, 야 어차피 우리는 <웃음> 우리는 <여기는 웃음> 여기로 못 가게 돼 있어 뒤로 돌아다 가면 되잖아 아 좋아 우지 좋아 우지야! 잡아줘!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야어떻게 아깝다 야 이런 거였어? 야 우지 <목소리도> 형, 대박인데? 우지 형! 어? 어. <웃음> 형 에이스다 어형 에이스다 예 전략적! 어, 형 에이스다 와 <웃음> 우리 거짱 좋아 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야, 우리 거는 양이 달라 어, 우리는 전한열을요 <목소리도> 우와 야 탁싹 와 우와 우와 우와 다우지 우리 그 물통 열어서 붙자 그냥 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에요 저희 사이좋게. 사이좋게, 사이좋게 사이좋게 사이좋게 가져가자 가자. 가자. 어 사이좋게 가져가자 야 웬일이야 보기 대문절로 어, 있네 야, 카메라 감독님이 고개를 자, 갸우뚱 하신다 야 그러니까 어? 사이좋은 어? 거 맞지? 아니, 사이좋게 우리가 다 가져가야겠지 아, 아, 사이좋게 내려가야겠다 아, 아, 아, 뭐하냐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 라 내려놔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내려놔 트남 살려줘 가만히 있어 살려줘 가만히 있어 내려놔 오케이 좋아 자스피드에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오케이 얘들아 팀 이름 니네 정하고 정했지 정했어? 어, 어 원우 형이 말했어 원우, 원우야, 원우 형 뭐야 선창해줘요 끝까지 간다 에이 봐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고잉 세에우에 고잉을 어었어요 고잉 그다음에 어야 그건 됐고 너네 누구 출우할 거야? 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리 승관이가 출발할 거야 오케이 조슈우 조슈아 우에 오케이 우리 팀은 민 김민규랑 어? 네, 네. 최승철이랑 어. 아, 성부치 오일무이 네, 형이랑 그러니까 내가 블루시비를 할수 있지 나의 실력은 아무도 못 봤잖아 넌감자만 아, 민규 형 나한테 심리전이라도 지니까 이거라도 이겨 알았어 고마워 전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는 심리전 치 그냥 몸 쓰는 거라도 이겨야지 자 준비 준비 뜨뜨뜨뜨 뜨르뜨 뜨뜨뜨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웃음> 아이왜래뭐 아, 뭐, <웃음> 터질 줄 알았는데 안타 <웃음> 달려 달려! 호시 에이스! 끝까지 오케이, 에이스. 간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끝까지 간다! 그렇지! 그렇지! 호시 좋아 블루칩! 좋아, 잘한다! 아, 좋아 좋아! <웃음> 아유 무슨 거야? 야 무슨 건 뭐하냐? 미끄러져! 무슨 건 뭐하냐? 왜려야 뭐하냐? 와 민규 좋아! 야 민규야, 민규야! 너무 빠야 너. 야와 야. <웃음> 어, 야, 야, 뭐, 야. 민규, 민규 빨라. 야친구아 민규한테 기우시고 어, 호지야 <웃음> 와, 호수야 홍수야, 얼굴 관리. 홍지야 예쁘게. 슈아 형, 달려! 야, 이거 넘어질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민규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오, 민기야, 빤다, 좋아+ 좋아+ 호시. 좋아+ hey. 호시야, 세르만을, 세르만을, 세르만을. 호시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아 좋아+ 좋 주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와 진짜 힘들다. 저쪽 팀 지쳤어, 좋아, 지금. 아 좋아. 달려! 지치, 지치, 지치. 좋아, 야, 좋아. 형, 형, 형, 좋아, 좋아, 좋아. <웃음> 형, 명호. 에이 a 지쳤다, AC 지쳤다. <웃음> 형, 명호 자 <잡자>, 명호 닿자 <웃음> 승관아, 뭐 해? 야, 응원해, 이거 봐. <웃음> 가자, 큐우 가자, 큐우 가자, 큐우 가자, 큐우 가자, 큐 오야 호시 씨! 화화 야, 빨리 가야! 야야화화화화 멋있어 멋있어 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 이거 기록제 기록이야기록이야형 기록이야, 빨리 화화하화 빨리 화화화화화화화 야 반칙하면 안돼 <웃음> 이미 졌어 아.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야, 내가 어 생각보다 잘하네 어, 형 잘하네 정아 어. 내가 슈아 찢었어 <웃음> 아, 잘했어 잘했어 <웃음> 형 이거 짱이다 아 호시 너무 좋았어 호시 아, 진짜 호시 형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 음. 아 나도 내가 잘한지 몰랐어 <웃음> 난 호시 아 호시 운전만 랩 투플레이였어 우리 아 어, 괜찮았어 우리, 어, 우리 약간 바람을 막아주다가 어, 바람을 막아주고 마지막에 네가 딱 벌려주면서 내가 어. 딱거기딱치는 거야 아그 환상적인 그림이었지 어. 우리 아까 저 하이파이브 친거 이제 거의 청춘 드라마야 그치 그치 그비 g 깔리고 하작뷰! 하작뷰! 야너 아까 응원도 안 해줘서 미쳤어 응원했잖아 부승관 뭐해가 응원이냐? 빨리 달리라고 <웃음> 사기 좀 올려줄라 했어 야 부승관 뭐해 이러더라 너무 느리긴 하더라 승관 뭐해 자두 번째 스피드전 근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오늘. 화보 찍어주고 싶다. 빰빰 빰. 어, 어땠어? 한 번? 버논 버논 버논 버논 버논 버논 버논 버논 문준휘 문준휘 좋아 좋아 버준이 형, 버준이 너무 좋아. 더 달려 더 더. 하루에 내고 매일 말하고 끌어가 끌어가. 우지야 지금이야. 우지야 지금 달려 우지 기록+ 기록 빨리 알려야 돼 오, 와,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야, 좋아+ 좋아+ 좋아+ 저거 잡아야 저거 어떡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관신대저활반 관심+ 저형반관인데가까이정또반칙게 아니 형반좀 어? 반칙, 했더라 아, 예, 예, 예. <웃음> 좋아+ 좋아 한 바퀴 돌지 않아 예쁘게 한 바퀴 좋아+ 좋아+ 아, 나, 나, 나, 좋아+ 죽으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아 좋아+ 아아아아 아 진짜 체력 아 진짜, 진짜 야, 우리 그냥 천천히 하자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여 어제 개인전이야, 이거 빨리 고 야, 반취해 <웃음> 반취했잖아, 반취해 <반치> <웃음>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애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실격, 실격, 실격 야, 난 줬어 실격 야 진짜 아니야? 실격 줘야 돼 야, 나 NPC로 해줘 번논아 너의 길을 가 선궈 달궈 아, 예. 빨리 가. 달궈 달궈 달궈 달궈 달궈. 달궈 달 그렇지. 좋아. 잽잽잽잽잽 <웃음> 잽. 어, 아, 달궈. 야, 정화라 아이 빠르다. 빨세사 <웃음> 머릿속에 저런 것밖에 없나 봐. 왔어. 또 왔어. 야. 아, 이거 해요. 맞지야. 죽을 바가이지. 그렇지, 그렇지. 형 실격 처리 가자 아, 실격 처리 저희 팀도 인정합니다 네. 실격 시켜주세요 저희 팀에서 소. 빼주세요 수빈이 바퀴 형왜 그래? 나 진짜 바퀴 더 알았어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어. 강한 어, 형, 우리 팀이시만 아, 아, 너무, 너무 부끄럽다. 아침으로 아, 아, 아, 따로 영상 컨텐츠 나온대. 2분짜리첫 시에 그냥 야너이 운동하겠지. 아, 아, 힘들다. 야우지몇꼴 동했어? 아 힘들다. 아, 야, 이거, 아. 아, 원래 형이 꼴등이었어. 아, 스피드전은 그만하자. 어. 노하우 있다면 노하우. 어, 그게 없네. 아. 어, 없지. 나, 어, 나 노하우 없더라 이거. 어, 그게 틀렸어. 어, 그러면 안 되더라. <웃음> 자 그러면은 쿱스 형이 지금 재기록을 도전하는 그게 되는 거죠? 준이보다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우지가 내가 하는 게 나을 내가, 것 같은데. 내가 해볼까? 재기록. 우지가 해라. 그래 그래. 우지야 누운 다음에. 앞꿈치로 밟아야 알았어. 어, 앞꿈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우지야, 코너 돌때 몸부터가. 다음에 아, 코너를. 진짜? 여러분, 저희 팀에서는 우지, 도겸. 알아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어. 받다 <웃음> 아, 좋습니다. 받아줘. 자, 저희 팀에서는. 받아줘. 아, 아! 아, 왜, 왜, 왜? 아, 다, 맞아, 누가 봤잖아! 누가! 어, 미안, 뒤로 쐈는데 미안하다. 바람, 바람이 이쪽으로 부은다. 바람이, 부은다. 바람이 부은다. 자, 저희 팀 끝까지 간다 팀에는요, 디노, 원우. 원우. 자 스피드전 마지막 경기인데요 각오를 한번한 마디씩 들어보죠 라이더 MC, d DH, 에가한 분씩 이렇게 MC 해주세요 라이더 MC 말해봐 어, 말해봐 말해봐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도 어. 너도? <웃음> 아 지금 노하우로 접수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네자형할말 있어? 어잘 들었습니다 어, 네. 제 발이 너무 길지만 어 길어요 빰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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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리 가! 도나리 좋아, 이 코스! 이 코스, 바깥 코스 둘다 공략해! 좋아, 좋아! 견보르기니 야, 너뭐 하냐? 디노야! 폭팅 폭포팅 디노! 믿어. 좋아! 야, 디노야, 운전 잘한다! 오 디노, 가. 오, 디노! 야, 디노 진짜 잘한다! 한 마디 더! 디노야, 잘한다! 디노. 디노. 원우야 오, 우라리 가자 우라리 오우 오늘 질수 없다 우지한테 질수 없다 우지야 따라다퇴 우지야 커브가중요하이지노야 여기 잠깐만 리 쳤다 가자 아니야 뭔 소리야 <웃음> 우라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연속 두판 <드라리. 독판> 힘들다 <웃음> 견보르기니 야겨르기니야 저거야 겨르기니 고장 났어 저거 패 저거 패치 한대 바기통 짜리야 바기통 자리 뛰너, 기통 자리야 아기리왜좋 와, 너. 와, 너. 야바기와 자리야 바기나자어 나왔어 나자리 하나, 둘, 하자 둘, 야바나통어리야 바기통 자리야 바기통 자리야 바 자리야 반칙하자 야, 이전 기록보단 야. 좋게 나오긴 했는데 야 정한이 형 반칙 영상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만들지도 마죠 창피해 아 우지도 실전 아니야? 왔어 빨리 빨리 와야 돼형 뺏겨 뺏겨 아직 안 왔어 아직 다안 왔어 아 빨리 빨리 나이스 고생했어 야 원우야 괜찮아? 원우야 잘했다 야 끝까지 열심히 하는 도, 도겸이 응원 좀 해줘라 도겸이 화이팅 도겸아 완주가 중요한 거야 도겸아 아, 와, 여기 좋아. 좋았어요. 나이스. 두겸 형 되게 응원하게 된다. 두겸 형은. 잘했어. 발전돼서 좋았어. 난카페라이더 잘했었어. 아 거짓말 좀 하지마. 나동방요나 진짜 기을잘 나왔어. 동방이 재밌지. 야너동거문지몇인데아 기억 안 나지 야 촬영 끝나고 PC방 가서 한번 뜨던가 제대로 그래 미션아 살래? 아니 왜 언성은 내가 높였지? 나한달 전에 했는데 도겸이랑 민규가 잘하더라 내가 1등 했었그나운 좋게 내가 도겸이 이겨 도겸이 서든어택도 나한테 졌거든 서든어택 얘기는 너내 앞에서 하면 안돼야야 안안안 야, 안 야, 안안 앉아 네야 <웃음> 디노, 디노 서든어택 뭐 있어? 웨어하우스 개구멍이라고 야. 알아요? 맨날 이 얘기 야 개구멍이라 안해 개구라고 하지 나도 알지 야 그리고 그리고 M16 이런 걸로 막 연사 그런 거잖아 유체사 M16 쓰나? 근데 나는 스나이퍼 개구에서 스나이... 딱 기다려서 스나이퍼. 얘는 <웃음> 그러니까 스나이퍼. 줄여서 말하잖아 보통 얘는 정식으로 다 말해 <웃음> 야 잠깐만 너 스나이퍼 총 이름 뭐야? 정식으로 다 말해 아, 스나이퍼 나, 나, 나. 총 이름? 어. 제일 대중적인 거 제일 인기 있는 거 0, 37. <웃음> 아니, 너 야, 제로 3, 7너 진짜 제로 줄알 제로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너 카트라이더 썰 풀어보자. 나는 카트라이더 아이디가 민규 어깨야. 아빠가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어깨가 너무 좁다고 만들어줬어. 실체, 저렴한... 난 옛날부터 만들어 말했지만 농구 넘버 원. 나나 어릴 때 정한 7777이었는데. 다들 자기 이름을 넣는구나. 나 아. 성민 왕자 형. <웃음> <웃음> 뭐 성민 왕자? <웃음> 성민 왕자. 아 <웃음> 그때는 <아니>, 그랬지. <웃음> 그때는 그랬지. 봐, 너 카트 안 했지? 카트? 언니는 엄마랑 마트 가서 쇼핑 카트 그럼. 그러... 야 제일 잘하는 맵. 나, 나 동방! 나는 카트 안 타고 오토바이를 좋아했어 근데 오토바이에 드리프트 맛이 있어 어. 근데 요즘에 카트라이더는 우리가 못해 도 엄청 그맵 바뀌었어 어려워졌어. 나 어제 했는데 무슨 파츠가 엄청 진짜? 많이 생겼어 그럼 이제 막 바퀴도 바꾸고 그럴 수 있어? 핸들이다 하나하나 다 바꿀 수 있어 부스터 안 끊길 수 있어? 네. 원래 부스터 안 끊기고 하는 거 아니야? 거... 그러니까 못하 애들도 있어 부스터 끊기는 애들은 이제 카트를 한다 말아라 근데. 그치 그치 기본이 그게 돼야지 카트를 한다고 할수 있거든 엔진은 팔기통이야 10기통 아니 다들 내 앞에서 카트라이더 막 어, 어. 얘기하니까 진짜 귀엽다 귀여워 자. 너는 내비게이션 못 보는 거 보니까 파트라이더 그 맵도 못볼것 같아. 무지개가 좋은 거였나, 레벨? 무지개가 거의 끝이었는데 거기 뒤로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어. 나는 물풍선을 진짜 잘 던졌어. 그 타이밍 그 오, 간격을 진짜 잘 맞췄어. 야 아이템전은 안 쳐줘. 야뭘안 쳐줘야? <웃음> 아이템은안 쳐줘야. 나 진짜 냄새. 아끼대 <웃음> 좀만 해야 돼. 야 그게 너네가 꼰대라는 거야. 아니야. 꼰대 법칙이야. 근데 꼰대란... 팀전했을 때 팀전 했을 때 아이템전이 제일 재밌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은 아이템전. <웃음> 야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든 내내 거야 그거. 야 너는 어. 왜 니건데 반칙을 그렇게 많이 해? 야네건데왜 이렇게 아, 반칙을 해야 되나 NPC NPC. 이형 그냥 버그. 어나 버그로 하자. 어 핵. 진짜 추억의 게임은 피파 온라인 2인데. 진짜 피투도 너무 e 재밌었지. e You are a lady, alright? Let's go h Let's go show! l e t 게 go! l 나나나나나나나나 s go! 나 e t 경기 기록 e 때나나 o 나 e t s o Let's o e t s go! l o l e n s e t o t s g l e s o n e t go! n t s o Let's o e t o n t go! Let's go! Let's go! Let's go! o o o o <웃음> 수긴해진다, 갑자기. 오케이, 기록이 나왔다고 나왔나요? 합니다 나왔 나요? 실격 있나요? 리타이어 t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우리, 우리 네. 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대박! 아 일등이야! 디노 멋있어. 우와, 땅이다. 디노가 하체가 좋아서 이게 빠른가? 야, 디노야, 너 앞에서 써둔 얘기 안 할게. <웃음> 카트 얘기 안 해야지 디노 앞에서. 지, 앞으로 디노 앞에서 카트 얘기하지 마. 오케이. 신이 어. 싱싱. 아! 야, 근데 좀 기다릴게 안네 노디 빠르다, 노디. 아. 디노 차를 부셔야겠네 시작부터. 아니 부시면 안돼 아니 반칙 꺼끄면 아이템으로 야, 미사일 했냐, 미사일? 오케이 우리... 3등 오오오, 오, 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세각보 느렸구나 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힙 힙합? 빠져가지고 혹시야일초 세? 야 재밌다 이거 세차 먼저 하고 있어도 돼요? 4등 민규 형일 것 같은데? 민규지 어? 버논이가 아니었나 진짜 느렸다 그왜 버논이 버논이 1등 아니었어? 어, 우리 평균이 너무 좋다, 근데. 어, 나 7등이야. 마지막 8등. 순간이? 설마? 와! 나요? 왜 도겸이요? 야, 만족했다. 왜 나요? 다 야. 도겸아. 왜 나요? <웃음> 형이 불굴의 의지를 했으니까 됐나보다. 어, 그럼 2분 아, 40. 얘는? 몇 춘, 0.01? 19? 아나 2라운드 아, 울었을 것 같아. 2라운드 진출했어. 야, 진짜,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완주가 중요하다거가 어. 그래 끝까지 하는 게 네. 중요하지. 와 완주가 중요한 거야. 둘이안 났지? 이 정환이 형이또 <웃음> <의상. 웃음> 반칙도 안 했는데 떨어진게더창피한난 난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탈락자는 정해졌고 2라운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욕이 만들어낸 참혹한 세계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보잉 세븐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욕심과 순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참혹한 상황 <웃음> <웃음> 정말 참혹합니다 승구너넌두발 자전거 중학교 3학년 때탔다에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학년 때 뗐거든 나 유치원, 금메달 야, 유치원 때, 때 있어, 금메달 땄는데 야준영은 유치원 때 자전거 금메달 땄대 은메달 자전거 대회가 있었어? 그게 내살살때거든 나도 자전거 전적이 화려해 어머번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전거 화려하잖아 어머이 자전거 전적이 화려하잖아 나 어, 자전거 전적이 화려해 어. <웃음> 나그사진